안녕하세요, 세원입니다. 오늘은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다이어리는 A6 사이즈의 다이어리입니다.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기 전에 제가 기존에 이 녹티루센트 소소 패키지 스티커를 먼저 붙이고 시작을 할게요. 이 개왕 스티커가 하나 있는데 이거 이렇게 붙일까 봐요. 어, 예쁘겠다. 이거를 일단 속지를 빼서 이렇게 붙이고 오늘의 본격적인 다꾸를 하도록 할게요. 이 스티커가 이 스티커 자체로 너무 예뻐서 뭘더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하고 한번 다이얼 끼워볼게요. 어떤 느낌인지 봅시다. 바로 요런 느낌입니다. 이렇게 예쁘죠? 예쁘다. 굉장히 예쁜데? 뭔가 동화책의 한 페이지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? 여기다가도 뭐 빈티지한 뭐 라벨 같은 거 붙이면 예쁘겠다. 스티커라든지. 아니면 소소 패키지 이 스티커 같은 걸 조금 더 써볼까요? 여기다도. 하고 여기다 도장을 하나 찍으면 예쁘겠죠. 도장은 레터링, 레토링, 요 러브 디스라는 레터링 스탬프를 찍을게요. 검은색 잉크에 쿠쿠쿠 코코코 코코코 코코 해서 여기에, 꼭 찍을게요. 어, 예쁘다. 이렇 찍고 그러면 이 페이지는 진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.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것저것 했네. 어, 근데 이게 예쁘다. 예쁘죠?